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석입니다.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한달 사이 무려 세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손배와 가압류, 그리고 차별,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후의 선택이었습니다만 우리 사회 일그러진 노사관계가 빚어낸 사회적 타살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무엇이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지 조능이 오두운 PD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이라기보다는 강요된 결정이었다고 지금 현재 노동운동에 대해서, 격렬한 노동운동에 대해서 여론이 좀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목숨까지 버릴 일이냐 과거 전태일 시대랑은 좀 틀리지 않냐 지난 10월 17일 부산의 한진중공업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김주익 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년간 풀리지 않는 단체 교섭의 해결을 위해 지상 35m의 지프크레인에서 홀로 129일 동안이나 회사를 상대로 싸웠던 김주익 지회장. 그가 남긴 두통의 유서에는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올라가나 했어, 누가. 아, 아, 아. 내가 올라간다고, 아, 저희가 저희가 안다 우리 동생 안 보자. 살려라, 김주익을 살려라. 세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김주익 씨. 하지만 그는 가족과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빌리스인지 먼지를 집에 가면 사주겠다고 그래 내 올라온지 며칠 안되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조차도 지키지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88일째 조합원들은 김주익 지회장이 자신들을 대신해 목숨을 끊었다며 안타까운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조합원을 사랑하고 노동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결론을 안 내렸을 건데 그걸 우리가 못 지켜낸 게참 가슴 아픈 프 우리는 자살이 없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분명히 그 한진 자본에 의한 타살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의한 타살입니다. 김주익 지회장. 그는 왜 크레인에 올라가야 했고 죽음까지 선택해야만 했던 것일까. 사태의 불씨가 됐던 것은 작년 2월에 있었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650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강제 사직시켰습니다. 지금 벌써 300명이 넘는 농장을 자르고 있어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얼마나 더 잘라냐. 그 어려운 시기 회사의 생존 차원에서 즉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회사는 전 부분에 걸쳐서 체질 개선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간대가 어디냐. 그 사람들을 잘라내고 자기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안 썼으면 회사가 다시 구조조정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짜라, 잘라낸 사람들이 더 못한, 결국은 한진중공 안에 있는 하청업체로 다들어갔다 겁니다. 그사람들 거의 다가. 노조와의 힘겨루기 끝에 회사는 138명을 재교육 후 원직에 복직시키겠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그중 일부만 원직 복직시켰을 뿐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합의서 안을 이제 와서 부정을 하고 교육을 원칙 복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제 기만적인 인사발령을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대치가 계속되면서 회사 측은 작년 5월 김주익 지회장과 노조 간부 7명에 대해서 각각 7억 4천여만 원의 감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방어적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회사에서는 할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가압류 결과 김 지회장이 작년 12월 받은 임금은 13만 5천 원 각종 공제에 73만 원이 가압류가 추가로 떼였기 때문입니다. 한달 기본급 105만 원에 남는 것은 80몇 만원 이것이 한진에서 21년을 근무한 김주익 지회장의 현실이었습니다. 2년째 풀리지 않는 단체 교섭. 김주익 지회장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자 크레인에 올라갔습니다. 6월 11일 밤의 일이었습니다. 간부를 할 때는 구속을 각오했다. 각오하고 간부 생활을 했었다. 그리고 위원장에 출마하면서는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회사는 협상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지회장의 1인 시위도 하루하루 길어졌습니다. 태풍 매미가 부산 지역을 강타할 때도 김주익 지회장은 혼자 크레인을 지켰다고 합니다. 2000년 임단인 교섭이 아무래도 이전에는 저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내려가지 않을 거고. 그래서 2000년 임단인 교섭이 끝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내려갈 겁니다. 내려갔고합다 노조는 회사 측에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꾸준히 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김지 회장이 먼저 크레인에서 내려와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에, 무조건 에, 어떤 결과물을 내놔야만 된다 하고 올라가면서 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려와서 다토놓고 얘기를 하고 회사는 아예 교섭을 하겠다는 어떤 대화나 협상으로 노사 간의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진중공 노동조합을 이 기회에 아예 말살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교섭에는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해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방노동청장의 중재하에 노사 간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쌍방이 모두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손배 가압류, 임금 등의 문제에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잠정 합니다이내에 그러나 3일 후, 3개월 만에 해결되려던 교섭은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회사 측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1일날 11시에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기라고 헤어졌는데 21일 날한 시대에서 동삼동 연수원에 나타나서 합의서를 지킬 수 없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파기하고 합의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 서로가 뭐 실질적으로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어떤 그 행위가 결론이 났을 때 하는 얘기인데 아마 그렇지 못하고 그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측이 잠정 합의를 번복하자 노조는 7월 22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7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차가운 공장 마당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농성 투쟁을 했습니다. 당장 닥치게 되는 생계 문제를 감수하면서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2라고 적혀있나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파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문호동 무임금을적용해가 지금 이겨내았습니다. 지진 파업의 경제적 고통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들은 밤까기, 카드 만들기 등을 하며 가장 대신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되죠. 하루 종일 하면. 그런데 이제 이들 때문에도 안 되고 그 부업이 좀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물량이 이렇게 정해진 물량이잖아요. 하루 종일 얘기하자, 뭐냐, 많이 하면 막 8천 원. 죽으라는 말보다는 진짜 가정파탄이 일어날 정도예요. 막. 이래가 도저히 못 살겠다. 진정에서는 막한번더 노동자업이 노 한다면 이혼해라. 막 살지 말라그 사람도 많고 그렇거든 지금. 김주익 지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은 시가로 5천만 원. 3천만 원을 대출받고 겨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사 측에 가압류된 상태. 힘든 형편에도 부인은 돈을 모아 크레인에서 내려올 남편을 위해 구두한 켈레를 사두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아빠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아빠 빨리 내려갈게 조금만 기다려라. 평소 때 우리 전화하면 그런 말 자주 했었어요. 회사에 와서도 이제 인터폰으로 종종 그런 대화도 하고 애들이 회사 앞마당에서 뛰어놀면 아빠는 그린 위에서 애들 뛰노는 모습 보고 지금도 이 앞마당에 서 있으면 그 생각이 나요. 한편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사측의 회유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 70% 정하니까안 뭐 나와도 되니까 열하기많 대부분 다 그때 한7다 받아 어요안나고하니까 회사 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조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통상 임금의 70%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나온 직원들도 있습니다. 근데데 파업에 참가한 직원분들께서는 작업을 하러 나오는 직원들을 작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그분들은 회사의 명을 받고 작업을 하러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어디 인근에서 서성거리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일한 걸로 봐야 되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을 이야기해줄게요. 공부생각하고 회사는 많이 많 모이고 노동자원을 갖다가 힘을 물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짓입니다. 그러고 그렇게 이어 생계가 달린 입장에서 회사는 그렇게 하기 마리고 또 그리 따라서 우리 집 동료들은 뭐 먹고 있는 보드채는다 보니까 그러면 약 나오는 거 70%를 뭐 준다니까 물자. 또한 사측은 가정통신문을 보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조합은 개개인에게 가압률을 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지금 300억의 손실이 나 있는데 150억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노동자에 묻겠다. 그리고 담당했던 부장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예. 일부 어, 어, 자기 업무에 좀 충성심이 높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점으로 접근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어, 뭐 어,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나왔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하는데 에, 저희 그 행정처리하는 라인에서는 알지를 못하는 일입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10월 초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이 수는 결국 200여 명. 조합원들이 사측의 협박에 이 바우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으로 많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며칠 후 김주익 지회장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129일을 지내기엔 비좁기만한 0.3평의 공간 달력은 그가 크레인으로 올라온 그날의 정지에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김주익 지회장이 사망한 지 5일 후 뒤늦게 사측과의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교서를 대표하여 원만한 합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회장 교섭 마무리될 때까지 안되놓는다고 제2의 투자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는 요구하지 말라고 꼭 이렇게 만들어야 문제를 풉니까.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지만, 그러나 교섭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측의 조문도 늦었습니다. 게해니까 왜!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마시 말씀 그럽니다. 마시고, 미안해, 아니, 아, 아. 얼마나 아리 다녔는지, 애 키워봤잖아요. 자기도다애들 키워봤잖아요. 우리의 대가슴에지는5을거리그가나사주이이곳까지 우리 우리 오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그유와 압박 속그서 빠져나갔던 조합원서도 김주익 지회장의 죽그 이후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그러셨습니다 나는 김주익이 안 찍었다. 똑똑하고 아까운 사람들 위원장 뽑아 놓으면 다 잘리고 깜빵 가고 죽어 피는데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김주익기를 어째 또사실로위어 놓겠노.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네, 이 정부든 기업이든 언론이든 이 사람이 죽어야만 관심을 기울이는 풍토. 우선 그거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동훈 PD, 지금 노사관에 실려있는 대화가 있었다면 저는 극한 상황 피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아직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다면서요. 네, 교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크레인을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 이것이 김주익 지회장의 유언이었습니다. 사측과의 교섭이 성과가 없자 노조 측에서는 장례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김주익 지회장의 시신은 아직도 크레인을 내려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손배 가압류 문제는 지난 번에 그 배달호 씨가 분신 자살했을 때 이미 정부가 나서서 가압류 남용을 막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달호 씨 분신 이후 손배 가압류 문제는 노동계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도 개선책을 협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배달로씨 분신 이후 10개월 얼마나 달라졌는지 취재했습니다. 아, 아, 아. 싶어, 지난 2월 피디 수첩에서는 50대 노동자 배달로 씨를 분신으로까지 몰고 갔던 손배 가압류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그후 10개월, 일, 10개월 노, 손배 가압류 문제는 그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한 중견 제조업체입니다. 당시 이 제조업체는 일주일간의 파업 때문에 노조원 전체의 가압류가 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해원 지회장은 노조원들이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취재당일에도 한 여직원이 사표를 내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들렀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든 조합원들 나가면 진짜 다리바가랑이라도 붙들고 진짜 한 번만 우리 더 열심히 해보자고... 붙잡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못잡겠어더 이상 그곳이 첫 직장이었던 여직원 노동조합원인 그녀가 3천만 원의 가압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노동조합과 회사를 떠나는 길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지금 굉장히 낯선 것 같네요 당시 지회장이었던 아, 이혜원 씨는 이제 더 이상 이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가압류 때문에 그녀도 역시 회사를 나왔습니다. 노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최단시간에 얘네들을 깰수 있는 방법이 선배 가압류 있지 않겠냐 그런, 그랬던 그것 같아요. 당시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은 노조 탈퇴를 하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지난 7월 회사를 나왔습니다. 노동조합도 해체된 셈입니다. 손한번더 써볼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선배 가압류를 풀 풀을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 거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게 이게 지속이 되면 태사기를 뭐 택하던 탈퇴를 택하던 이렇게 좀선배 가압류가 이계속서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녀는 지금 선배 가압류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인 시위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손배 가압류 문제는 결국 각 직장 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배 가압류는 단지 파업 현장의 노동자들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 김학주 씨는 2년 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고 관계 때문에 이제 동기에서 돈 대가 좀 썼거든요. 그것을 갚으려고 이제 좀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농협에서 이제 서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압류 들어왔다고 이제 하길래 내가 알았죠. 지김 씨의 집이 압류된 것입니다. 여동생이 취업을 할때 신혼보증을 서줬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동생이 파업을 하자 그 손실을 입사 보증인인 오빠에게 떠안긴 것입니다. 인사부 담당자가 전화가 오기를 계속 파업에 동참을 하게 되면 신혼보증인 집까지 압류를 하겠다. 그래서 하겠느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 파업 동참해서 떨구기 위해서 내지는 사표를 어떤 방, 유도하기 위한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했지 어, 압류할이라는 생각을 사실상 못했어요. 김학주 씨는 집이 압류되면서 영농자금 대출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동생부, 앞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동네는 거의 다 알아요. 음, 다 알죠. 그리고 우리 아가씨가 집으를못 오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게 오빠한테 막그 죄책감 때문에 그런가? 보도인데. 보도인데 해결나기 전에 보도기 대또 다시 오빠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것도 사실상 무리인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여기, 지, 여기 저희 그 노동조합에 와서 또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 보면 나를 위해서 백기를 들어달라고 사실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그 압류됐던 부분들이 제 재산이라고 하면 제가 그런 거를 감수하기가 조금은 수월한데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것은 2년 전 회사는 노조원 91명에게 2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달 70만 원도 안 되는 임금의 절반을 가압류당하자 노조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조합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줘야되나 그런 생각이 해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분신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혹시 우리 간부 중에 누군가가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지 않을까 어, 실험 보증 제도라는 것 자체가 전세계적으로도 이 어, 유례가 없는 제도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 낡은 이런 연자재의 이런 잔재이기 때문에 실험보증제도 자체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김칠순 씨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탈퇴하고 회사를 떠나면 가압류를 해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노조를 뒤흔드는 손배소 가압류. 그 금액은 10월 말 현재 전국의 46개 사업장에 걸쳐 총 1,353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 1월, 베다로 씨가 분신한 이후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손배서 가압류 문제에 여론의 집중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정부는 손배 가압류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권기영 노동부 장관은 파업에 폭력 행위가 없었음에도 일반 영업 손실을 추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협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정부의 의지는 관철되고 있는가? 강릉에 있는 한 소금 제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공장에는 파업을 알리는 각종 구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노조원들은 파업 농성 대신에 공장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사 대금은 자신들의 돈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개인적으로 이제 조합원들이 출 해서 그 돈을 와서 기자재라든가 부속들을 사서 지금 직접 저희들이 이제 문호동으로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얼마 집주하셨어요? 저희 100만 원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월급을 몇달못 받으셨죠? 지금 6개월 가량 되죠. 월급 못 받은지요? 네, 160일 지났으니까. 회사의 터무니없는 폐업 움직임에 항의해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6월이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노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류라는 것이 적반하장격으로 밀린 임금을 가압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불 임금에 류나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데서 날린 요 어떻게 불 임금에 류를걸수 있느냐. 사주는 현재 채불 임금 때문에 도주 중이고 회사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남아있는 것이라곤 그간 생산해둔 소금이 전부입니다. 임금을 6개월째 받지 못했던 노조원들은 뒤늦게나마 회사에 남아있는 소금을 확보했습니다. 체벌임금을 받아가기 위해서 그 소금을 잡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저희가 공장을 돌리려면 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임금이 작년 10월부터 체벌되어 왔었고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운영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조합원들은 돈이 없습니다. 당장 공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한 비용은 총 4천만 원. 사정은 어려웠지만 40여 명의 노조원들은 각자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위원장님 그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집 지금... 팔았습니다. 아집 팔으셨어요? 여기 예, 예, 저 보수 자금 마련하시는데요? 예. 그 어... 잘못하면 집 날라가겠네요. 날라가도 여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인터뷰 도중 위원장 앞으로 한 통의 공문이 배달돼 왔습니다. 뭡니까 그게? 아. 우리가 그 이제 공장어보돌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 네, 답변이 어떻게 왔어요? 지금 받으신 거죠? 예. 어, 아, 공장에서 즉시 수 요구했네요. 예. 노조원들이 회사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무단 점거라는 뜻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즉시 나가라는 요청입니다. 저희는 뭐, 노동자입니다. 돈이 없어요. 체불임금 발생했고, 그 체불임금에 가업류도 당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판사님한테 진정서 넣는 것밖에 할수 없다는 거죠. 그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심정은 꼭 공장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이 공장. 사측이 손배 감류를 하는 형태는 다양했습니다. 1 1 1일간에 파업을 했던 한 보험회사 사측은 노조 간부 15명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파업 손실금은 1억 9,500여만 원. 이것을 노조원 15명 개개인에게. 1,500만 원씩의 금액을 걸었습니다. 훨씬 많은 금액이 감류되는 것입니다. 또 이건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가령 2억 원 손해가 났다. 그러면은 조합원 개개인에 대해서 2억 원에 2억 원을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원을 몇 명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나? 그거는 이제 상자측에서 변호사하고 어 뭐, 뭐 상의를 한다든가 이래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선별을 해서 하죠 대부분 2억씩 조합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게 다할 수도 있습니다 다할 수도 있죠 그럼 이억씩. 간부에게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2억씩 100명에게 하면 200억이 되는 거죠 200억이 거. 되는 거죠 같은 회사 노조 조직국장인 홍씨홍 씨는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탈수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마저 가압류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월급 통장을 가압류당했던 홍 씨는 급하게 친척들의 도움을 얻어 딸아이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가압류는 보험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모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돈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거마저 가압류를 해버리면 너무 심하다는 거죠. 판사들도 좀 정신 차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야 되지 않나. 그간 손배 감류는 채무자의 소명 절차 없이 채권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전국의 손배 감류 신청 판사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류 신청이 되면 어 신문 이제 채권자라든지 채무자를 법원에서 불러서 심문하는 절차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류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어, 너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 필요하면 심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그래서 채권자를 심문하는 것또 포함되고 또 중요한 경우에는 채무자를 불러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자 그러나 확실한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법률입니다 현재 국회 민원실에는 한 건의 법안이 청원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3월 민주노총에서 청원한 것입니다 감압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원입니다 이본 청원은 3월 2003년 3월 24일날 환경 노동위원회에 해부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노조 활동에 대해 손배 가압류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폐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쳐다보면 내부는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경제가 안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노동조합 바람이 안 된다 이게거든요. 노동자들 제 바람 바람이 안 된다. 그러니 저걸 잠재야 해 되고 저걸 잡아야 된다. 고기만 닦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요. 국회의원 아니 그렇습니다. 제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박 위원장 당신도 노조위원장했지 너무 심하지 않해 쉽게 표현합니다. 네, 이 노동개선 지금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살의 가장 큰 이유로 손배와 가압류 이걸 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배수와 그 가압류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이것이 개선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에서는. 일반 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것이고 특별히 노사 갈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와 노동부, 행자부 3개 부처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손대 가압류 남용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를 주시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결국 중요한 것은 사측이 노측을 얼마나 그 대등한 대화 상대로 서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최근 노동계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 언론으로부터 일방적인 문매를 막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불평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집단 이기주의로 비난받고 있었던 현 노동계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밤또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했습니다. 온몸의 90%의 삼도 화상을 입고 곱곤란과 장기 손상까지 그는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이해남 세원테크 노조 지회장 그는 2년 전 노조가 없던 회사에 노조를 만들어 지회장으로 열성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자기 몸에 불을 당겨야만 했을까 그의 타담한 가방 안에선 현재 그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와 함께 들어있었던 소지품 중에는 그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두 명령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현재 수배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해고됐다는 해고통지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2년간 노조 활동을 했던 결과입니다. 20명 남은 저분들두 2명이 벌써 한명은 죽고 한명은 저러고 있고 3명은 지금 구속되어 있고, 조합은들나지지는지 명을 제외한 지머지 조합원들은 또다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금금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지지 못하겠는데 지금 명 정도가 신금 불량에 걸려 있고요. 사측의 노조 탄압은 노조가 생길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사 분규 도중 노조를 와해하려는 사측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문건에는 노노간 갈등 유발, 손배 가압류를 이용해 조합 탈퇴 및 퇴사 유도, 노조 집행부를 해고하고 대화를 중단해 노조를 고립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놓고 단협이나 각종 합의서의 합의문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안 지켜요. 우리가 공문을 10번 보내도 10번에 대해서 한 번도 다시 공문을 보내는 게아 노동작을 무시하는 거고요. 아예. 항상 회사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러니까 발상이죠. 항상. 노노갈동을 유발해가지고 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작년 8월 회사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조합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해 회사 정문에 두꺼운 바르케이트를 쳐놓기도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 중에 한 노조원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노조와 사측의 대립 구도는 그후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다친 머리에 지병을 치료 중이던 이현중 씨가 사망했습니다. 이 씨의 죽음에 대한 회사의 무성의한 태도가 또 다른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써준이해남 죄장에게 죄를 지은 것 같다고 괴로워했습니다. 내자식보다더 나는 더가슴 아프고 천막에서 천막 하나 못 쳐놓고 비닐 우개다가 망쳐놓고 있는 건 진짜 내 죽었습니다. 나는 망장협회라도 뜨뜬한 방에 보이러 이어주세요. 내 자식 옆에 뜨뜬하이있지만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너무 너무 가슴 아파 죽고 습니다 현재 노조원 20여 명은 본사 앞에서 이 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보상, 노조 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두달 가까이 천막 농성 중입니다. 그러던 도중 이해남 지혜장이 분신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노조만 설립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연중 동조의 죽음은 없었을 텐데 하고 많이 저기 심적으로 괴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 대신 출입금지 가처분과 손대 가압류로 대응하는 사측. 유해남 지회장은 거기에 항의하며 막다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참여정부. 그러나 최근 노조 간부들이 이처럼 극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에는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변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변화되기 위해서 그 단초라고 느낄 만한 어떤 움직임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철도 노조 파업이 발생했을 때 가압류를 했었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가압류를 설치한 건또 처음이었거든요. 이번에. 노무현 정부 출범 넉달 만에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에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당초부터 강경 대응을 예고했던 정부는 철도 노조에 대해 협상 제의도 없이 예고대로 파업 시작 두 시간 오십 분 만에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노사간의 합의안을 먼저 깨뜨린 것은 철도청, 즉 정부였습니다. 철도청과 철도 노동조합간에 합의된 단체별약 모든 내용을 다 합의하고 사인했는데 이거를 돌아서서 지켜주지 않은 게 철도청이고 쉽게 표현하면 철도청은 정부를 대변해서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 정부가 안 지키기 아니냐 이런. 얘기. 게다가 철도청은 노조에 대해 7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각종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참여정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는 자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확인해본 결과 노조 개인의 부동산에게까지 가압류 신청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현 정부의 부도덕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철도청은 지난 9월 가압류 기각 판정이 난 조합비를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장 뭐 사용주가 거짓말 좀 한다고. 야, 저 나쁜 놈만 는데 이건 엄청나게 나쁜 놈들 정부가 나쁜 놈들이라. 이거는 정부가 앞장서서 합의를 해 놓고 이렇게 안 하면은 일반 기업당들이 지시할 거냐. 철도 노조의 강경 진압 이후 대기업 노조에 대한 언론과 정부의 공세는 더욱 거침이 없었습니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가 임단협을 타결할 즈음 현대자동차 노조는 고용 안정에 철밥통을 달게 됐다는 식의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했습니다. 급기야 현대자동차 노조는 1년에 최대 170여 일 이상을 쉬면서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소위 귀족노조로 불려지기까지 했습니다. 드시고 항의하는 나 현대자동차 애호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가 있느냐 니네들이 우리가 먹여살려준 건데 어떻게 그 돈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갈 수냐 있 이런 든든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끼친 영향들은 굉장히 컸다고 라 판단하고 있요 노동자 앞에는 굉장히 큰 타격이었죠. 이후 6천만 원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적자는 비난을 받았다는 노조. 그렇다면 1년 170여일을 쉬며. 연봉 6천만 원을 받는 귀족노조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실제로 저희들이 14년차가 풀타임으로 6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을 때 389일을 일해야지만이 6천만 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거든요 하루 8시간씩 하면 489일을 일해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실 보도를 위해 각 언론에 반론 보도를 신청했습니다 반론 및 정정 보도가 실린 것은 두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종의 그게 희생량 만들기라고 하죠. 그게 마녀상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난 그현대동차 파업이 지난 4월달에 시작해갖고, 7월달까지 한세달 정도를 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마침 노무현 정부가 칠범한 직후이고, 또 경제가 또안 좋아지는 게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에 책임을 노동자들한테 몰아버리는, 자기들이 실제로 더 책임이 큰데, 이제 그런 면피용에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사용자 편에 서서 노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는 투자의 걸림돌이며 한국은 전투적 노조 공화국이고 노조가 경제를 망친다는 식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을 아주 프로윈시하는 노동자합을 혐오하는 이런 정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동안 그런 정서를 마련해온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회사의 관리자들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 거의 사회 전반적으로 이집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비정상적인 거죠. 10월 26일 또한 명의 노동자가 분신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주제! 동결하고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가 끝난 뒤 온몸에 신호를 뿌리고 분신한 사람은 불러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 광주지역본부장 이용석 씨였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분신입니다. 가족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병실을 찾은 공부방 동료 선생님들은 그의 분신이 믿겨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들충격이 정석 씨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고용 안정을 위한 노조활동과 더불어 밤에는 지역이 공부방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전 사실 이 일기 전에는 선생님 비정규직인지도 몰랐어요. 6시, 50분 수업하고, 6시 50분까지 수업하러 오시고 나면 애들 정리하고 나면 다시... 다시 회사 가셔가지고 또 일을 하셔서 그래서 진짜로 우리 비정규직인 제 아는 사람 몇명 되지도 않았고요. 이 씨는 분신 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끝내 아이들 곁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쪼개 이곳 공부방에 찾아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노조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로 인간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던 그였습니다. 당의 노동자로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하는 일. 그것은 여기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 노동자의 지위가 상상되고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데에 기여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것이 그의 죽음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겠죠. 네, 결국 문제는 노동자들의 절망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만은 요즘 얘기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자금을 주고받는 분들은 아마 이 노동자들의 절망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의 침묵과 방관도 그 절망을 키운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참여정부, 이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기대가 컸던 것 같습니다만 요즘 노동자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려 깊은 참여정부 나온 노동정책은 왜 가능치 못한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